기보 그래도 나 올리요! 2018년 즐거워서 우린 매일매일 함께했지, 형이 방송키면 여가 오늘은 또 무슨 똥끼를 하는 걸까 끝나면 룰로기강시을 잡겠지 아니면 플스 켜고 잔디에 까 그래도 좋아 십년 묵은 영 방송 오직 와끝뿐이야 눈을 감고 채팅만다 훈수 할 시간에 인생이 훈수인 훈수인 훈수인 훈수인 훈수인 훈수인 훈수인 훈수인 훈수인 훈 또한 마른 새들이지잖아요